저하 찐이시옵니까? 저하라니 못 보셨습니까, 왕자님? 아유, 뭐예뻐가 나네. 그 갑옷을 좀 벗어 보시옵소서. 옆에 와서 좀 받아 보게. 내 인벤이 다찼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간다잉. 들어간다잉. <웃음> <웃음> 와그 와중에 팔 걷었네 그 와중에. <웃음> <웃음> <웃음> 땡. 뭘, 형한테 형한테 총을. <웃음> 10년이다. 10년. 아, 내가 니놈 내쫓고 이다리야 안불라고 10년을 뺑이를 쳤다. <웃음> 피는 찐해서 못 속인다고. 아, 응. 그러니까 저, 지금 이다리 우려쳤서 기억을 지워놨더니 하트비트. 전하의 적자가 그러니까 하앙펜이고 이제 세자님은 이제 왕자님. 난 적자 이 친구는 하자라고 본데. 서 자겠지, 멍청아. 이 옛날처럼 또 인형 뺏어줘? 애착인형? 흐하하하하 <웃음> <웃음> 아, 기억이 돌아온 컨셉인가요이 타이밍에 어떻게 전하 안납시십니까? 아바이한테 보고를 해야겠구만 나 먼저가야지 <웃음> <웃음> <웃음> 내가 먼저가야지 아빠! 야다 <웃음> 아빠! 마덜! <웃음> 마덜이래? 마돌! <웃음> <마돌이래? 웃음> 어 잠깐만 나 살짝 현타오는데 지금? 내가 좌의정 우의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영혼을 팔아가지고 내가 만들어주긴 했는데 아바이가 창문 깨고 도주한 것 같은데? <웃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아니 설마 죽은 자가 되신 건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발 닦아 드리러 들어왔는데 어어그 어, 와중에 효심까지 있다고요? <웃음> 어, 나 살짝 후회되어 버릴지도? 가진 건 얼굴밖에 없는 주제에 어머! 어? 어머! 가진건 어? 그 목소리밖에 없는 주제.. 키만 크면 다야? 어이.. 얼굴 잘 생기고 몸 좋으면 다야? 어머! 야너 꿀목소리고 인기 많으면 다냐고 어. 어이 어머. 수많은 20대 여성분들을 후리고 다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어머. 다냐고 어머. 어머. 어머. 동생아 어, 반갑다 어머. 어머~~ 어머~~ 형 반갑다 어머.. <웃음> <아나도. 웃음> 동생아 어머 이게 무슨 경우야? 동생아, <웃음> 동생아. <웃음> 어머 이건 무슨.. <웃음> 무슨 일이야 저게 <저기. 웃음> 디스랩으로 가자 오케이 요하앙 팬? 예스 너의 팬티 뒤집어 입었어. 티팬. 어머. 잠시만 신고할게. 방금 <웃음> 수치스러웠어. 팬티 <웃음> 언급하지 아, 말아. 개 찌질해. <웃음> <웃음> 아, 이두명 관직 이름은 알아? 좌우 아니야? 좌우? 좌우. 음. 그러니까 여기가 좌파 내가 우파. <웃음> 아니 그 안돼. 약장소. 와가지 어깨 좀 주무르자. <웃음> 어 이거 진짜 아니. 신고 당하실 것 같은데요. 아 취소. <웃음> 어. <웃음> 자 그러면 누가 적당한? 저 영무원. 자 어깨를 잘라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 <웃음> 안 됩니다 안, 안 됩니다 장관님 안 그래도 좁습니다. 침좀 나드릴까요 그럼? 침 한번 나보게나. 침침한 네. 잠시만. 짐이 취미, 내 생각하는 게 아니었네 징그랑! 아, 아니 어, 아바마마 방 쪽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네 무슨 소리지? 무슨 어, 소리야? 아니 이 상황 뭐야? 지금 이건 <웃음> 또. 아니 아바마마 돌아오셨습니까? 아니 이건 또 문... 아바마마 그래 무슨 일인가 10년 전에 사라진 그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아바마마마 얼굴이 어? 왜 이렇게 상하셨습니까? 얼굴이 뭐가 나고 이샤워하 항상 뭐 바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아 아, 아, 죄송합니다 너는 10년만에 <웃음> 왔다는 얘가 아빠 저 힘들었어요 <웃음> 이게 이사연한게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 저 이제 마음 잡았습니다 그 왕자리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제가 아... 받는 건가요? 비록 어. 서자이긴 하나 10년간 저의 노고를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의원과의 약 연구를 끝냈다 하시던데 그 또한 저의 업적 중 일부 아니겠습니까? 재료는 이름표 바다의 이름표? 심장 부할템 겉날개 거북이 알 건날개? 단단한 얼음 이렇게 된다네 겉날개? 보통이 아닌데 재료가? 와우 어? 대예 예예 이미 용을 잡지 않았는가? 그렇사옵니다그렇사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제가 했습죠. 그럼 곤날개는 예. 안 챙겨왔느냐? 예. 야이 마군이야. <웃음> 아니. <웃음> 저하 아니 그게 아니라 왕자님. <웃음> <웃음> 왕자님. <웃음> 아내 친구 잘하네. 아니 제가 좀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만 서도 현타를 느끼고 말이지요. 이제 그래. 저작거리도 두 패로 갈라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그러면. 수많은 저잣거리 여러분들, 기호 2번. <웃음> 아닙니다. 그래도 음, 화왕 팬 세자께서는 적자십니다. 적자. 우리 고관이 저 적자가 나게 생겼구만. 지금 뭔 소리 하나? 아니, 뭔 아, 지금 어차피 지금 적자가 이렇게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하. 음, 역시 호위무사 기획재정 국토교통 국방부 장관. 네 그대를 믿고 있었네. 아니 그랬답니다. 아니 그래도. 저한테 세자 좋하는 음. 시현 저하님밖에 없어 아니 그래도 왕자님. 그래도 전하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게 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세자 저하님께 판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하께서 아, 말씀을 저, 저, 하십니다. 아, 아, 전하께서 아, 아, 네, 이렇게 하겠네 네, 치료약을 만들어 오는 왕자에게 허, 네,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네 오마이, 쇼브다!! <목소리> <목소리> 아니 잠깐만 <목소리> 아무래도 세자 저하 같은 편을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네. 우리도 같은 편을 모아야 할것 같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자식한테 가면은 저 자식. 이 나라가 저 자식. 그냥 저놈의 동물원이 되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이 그 동물원 우리 속에 있는 원숭이, 개, 닭, 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자식은 바퀴벌레입니다. <웃음> 아닙니다. 자자자자 자, 자, 자, 동물원이다. 동물원은 먹이가 제때 제때 나옵니다. <웃음> 자, 안정적인 삶이 제공되는 아주 사랑으로 안정... 키워집니다. 그리고 독재하는 것은 왕자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사랑받으면서 키워지는 네. 동물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거 뭔 말이지? <웃음> 강압적인 제도 속에서 철저한 절차에 의해 맞습니다. 압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상막한 사회, 막막한 사회. 아니죠, 아니죠. 하지만 계급만 높다면 그 압력을 가하는 것이 본인이 될수 있는 철저한 능력주의의 사회. 간다. 어 어디가? 어어어 <웃음> <웃음> 어, 어, 잠깐만, 잠시만요 세자드. 응원단 뭐야 이거? <웃음> 우리 저작거리 <웃음>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십시오. 똥막대기로 사실 겁니까? 예쁨 받는 개돼지로 사실 겁니까? <웃음> <웃음> 능력이 되면 똥막대기를 잘 수가 있네 뭐라고 좀 해보세요! 밥만 참고 가고 똥만 싸고 개돼지들이 되는 거란 말이지 게 쉽게 못찾는다 이거 그러니까 빨리 사람을 이렇게 치워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한 명한테 서 오잖아 아니 몸싸단다 그럼 마이제대로한 명도 모 진짜 너는, 뭐 진짜 너는 뭐야 너는? 도대체 아는 거 받아요 그거를 보여. 이 뭔데 끼냐? <웃음> 어? 야너 개교는 뭔데? 개교는 뭔데? 이 <웃음> <웃음> 이렇게 된 이상 저작거리를 반으로 나눌 수밖에 없겠습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벽을 세우도록 하거라 아니 정말 앙펜 세자저하의 편은 없단 말인가 저작거리에 뭐야 보시게 앙펜 세자저하의 편을 들면 우리집 음식 무료일세 오! 오! 오! 오 <웃음> 수라박스가 음 붙었습니다 수라박스가수라박스 무료 저작거리 음. 여러분 잘 들으시오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하오 개들지 사려준다는 거 아니오 지금 <웃음> 비록 내 1차 산업은 별로 재능이 없지만 수많은 기계, 공학적인 발전 누가 이룩했는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더 생막해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 더러운 환경 파괴자. 맞아 개가 <웃음> 많아질수록 세상은 오염되고. 어 저기 봐봐요. 맞아. 지금 엄청나게 매연이 뿜어나오면서 나 세상이 어지럽게 오존층이 파괴되고 오존층까지 파괴되고 있구나 아, 그래. 메인 골도목이다다 아. 꺼지고 와라 우리 호임무사 기획재정 국토교통 국방부 장관 들어오게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동물 친구들이 비명을 죽은 밤에 동물 친구들도 지구... 같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 그래. 동물이랑 같이 살다고 해놓고서 그 동물들 먹는 거 제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웃음> 그건 자연이 순리야! 그건 자연의, <웃음> 맞아. 맞아! 그건 자연의 울고 섭리야! 울고 는 거예요! <웃음> 지구가 울고 있어요!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분을 많이 키우는 게 누구더라? 호락간 전에 천재가 <웃음> <웃음> 엄청난 엄청난 변호사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아 <웃음> <캐비> 이런... <웃음> 천재를 만난... 그대는 학자이지 않았는가? <웃음> 이런 멍청한 놈에게 물든 것인가 어째 아이크가 4분의 1도 안되는가 지금 지구는 어, 평평해요 그러면은... 지구는, 지구는 평평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봤을 때 그냥 g 만 보이기 때문이죠 지구평 평평해요 <웃음> 지구평 평평해요 지구평 평평하다네 그러고 삶은 행복한 것이에요 g man, 자네, 의원 자네. 의원? 네? 혹시 앙펜세자를 보실 생각이 없는가? 저는 의원만 할수 있다면 어느 자리도 상관없습니다. 어이 그러면 어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어이를 없애고 어... 너만 어이로 만들어줄게. 좀... <웃음> 어이가 없네. 건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둘이 둘이만. 뭐? <웃음> 이팀좀 정뚝떨이야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다한편나 되는 거야? 뭐야 자, 나 진짜 뭐나없는거 같아 지금 <웃음> 나 어떻게 해야 돼? 거야. 설정상 안 패니 편인데 난 정말 심정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네 이거 <웃음> 수란벅스 기님이 갈랐어 야 봐. 장벽 생겼다! <웃음> 씨 너는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우리 편이니? 아이고 <웃음> 유일한 우리 편입니다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 왜 바보가 된거야? 근데 <웃음> 진짜 난 궁금한게 <웃음> 이 사람도 바보처럼 하고 왔어 오늘따라 <웃음> <웃음> <웃음> <응>? 앙팬이 <앙페니 웃음>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지금 사는 동네가 4분의 1 조각이 났어요 아내 비율래 그 내가, 내가 아, 좀더 마카리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게. 다리 이용도 못하고 기차 이용도 못하고 이거 뭐, 우리 뭐야 이게 세자전은 서민의 삶을 살아본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천민의 삶을 아는 사람. 음, 그렇지. 천민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람. 음, 그렇지. 하지만 <웃음> 참, 잠시만, 잠시만. 에헤이 <웃음> 하지만 저쪽은 어 귀족으로 살아면서 귀족 말만 못한다고. 그 자네 왜 말입 좀어눌한거 같지? ㅎㅎㅎ 왜 부탁하네 그러면 이런 말투를 쓰도록 할까요 좋아? 어떤 말투? 이게..... 전하의 치료약이라는게 말이죠? <웃음> 맞아 그 말투네 아 이런 말투로 갈까요? 음